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지질의 두번째 파트로 중성지방과 왁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성지방은 무엇이냐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그럼 중성지방과 왁스는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자, 왁스와 중성지방을 우리가 복합지질과는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성지방은 이렇게 영어로는 Neutral f a t 이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다른 말로 트라이그리세라드라고도 이름을 부릅니다. 자, 트라이그리세라드는 그리세라드 결합을 세개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 지방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자, 지방산과, 자, 지방산과 그리세롤에 자, 지방산이 카복실기를 가진 지방산이 자, 지방산이 자, 이 부분이 지방산입니다. 그리고 자, 이 부분이 알코올입니다. 알코올인데 자, 이 알코올은 탄소가 3개인 바로 CH2OH, CHOH, CH2OH 다른 말로 그리세롤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알코올입니다. 자, 알코올이 그리세롤알코올과 여기에 지방산 세분자가 COO이 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이다. 자, 이것을 이와 같이 그리세롤의 세 분자의 지방산이 에스터 결합을 자 에스터 결합 COO 무엇? 이렇게 자이 결합을 에스터 결합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독일식 발음으로 한다면 에스테르입니다. 자 영어식 발음으로는 그냥 에스터터르 아니고 에스터 이렇게 발음을 합시다. 그러면은 이제 지방 구조를 자이 지방산 세 분자와 글리세롤이 에스터 결합으로 형성된 물질이다. 그럼 그 예를 이와 같이 자 지방산이 자, 이렇게 탄소 14개짜리 미리스트산 그 다음 16개의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지방산 자 팔미트 팔미트 산그 다음 18개짜리의 불포화결합이 없는 포화지방산 스테아르산 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1번 탄소 2번 탄소 3번 탄소에 어떻게 결합이 되어 있냐 14개 짜리 1번 탄소에 미리스트 산이 결합되어 있다 미리스토 1 2번 탄소에 팔미트 산이 팔미토올레일그 다음 3번 탄소에 스테아르 산이 결합된 스테아르 그리세롤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은 자 어떠한 지방산이 에스터 결합을 이루고 있는지 설명이 다 됩니다. 자이 이름을 여러분들이 다에 이름을 쓸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건 힘들거예요 그러나 지방산의 이름 몇 가지 정도는 좀 기억을 해 두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에서 에스터 결합이 형성됐을 때 저가 자, 이 지방산이 나중에 가수분해가 되면은 가수분해가 되면은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가수분해가 됐을 때 어디까지가 지방산이고 어디까지가 그리세롤이냐 제가 여기에 지방산이 여기까지가 지방산이다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이 산소는 여기에 있는 이 산소는 바로 그리세롤의 산소이다는 걸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산소가 지방산의 산소가 아니고 그리세롤의 산소이다 자 여기에 가수분해가 된다. 이걸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드리고 그다음 이어서 왁스를 보겠습니다. 자, 왁스와 앞쪽에 방금 설명한 우리 중성지방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세요. 자, 왁스는 왁스는 자 스테아르산 이것이 지방산이고 여기는 알코올입니다. 오레오일 알콜 자 알콜 한 분자와 지방산 한 분자가 에스터 결합을 이루고 있는 형태 이걸 우리가 왁스라고 그래요 그럼 왁스와 지방산은 에스터 결합이 왁스는 에스터 결합 하나를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 지방은 이와 같이 에스터 결합을 세개 에스트 결합을 가질 수가 있는 글리 새로울과 결합되어 있다 이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세요 그 다음 복합지질입니다 글자 그대로 단순히 아니고 복합 무엇이 복합되어 있느냐 바로 인지질 그 다음 당지질 뭐 단백지질 이런식으로 복합형태의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인지질 구조가 앞쪽에서 우리가 단순지방에 보셨을 때와 똑같습니다. 단순지방에 어디? 이 부분이 그리세롤 부분이잖아. 그죠? 여기까지가 그리세롤 그 다음 이 부분이 지방산 영역입니다. 1번, 2번 탄소에는 지방산과 에스터 결합이 이루어져 있고 3번 탄소에는 보이시는 것 같이 에스터 결합이 아니고 인상기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P-O-P 인산기가 결합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에 X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에 이와 같은 자, 수소가 결합되어 있다면 이름을 포스파티드 산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자, 포스파티드 산이 결합되어 있, 있는 인지질이 존재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이와 같이 에탄올 아민이 X자리에 결합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는 포스파티딜 에탄올 아민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요. 그 다음 CH3, CH2, N CH3 매출기 3개 자, 이것을 우리가 콜린이라고 해요. 자, 치환체 이름이 콜린인데 이 콜린이 치환되어 있다면 이 인지질 이름이 포스파티딜 콜린 다른 말로 레시틴입니다. 레시틴 많이 들어보셨죠. 자, 레시틴. 자, 이겁니다. 레시틴 인지질의 대표적인 우리가 많이 들어본 콜린이 결합되어 있는 레시틴. 그다음 세린이 결합되어 있는 포스파티딜세린. 그다음 마이오이노시톨이 결합된 경우 그다음 그리세롤이 다음 결합된 경우 뭐 포스파티딜 그리세롤이 결합된 경우 그러니까 인을 포함하는 지질 형태 인지질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스핑고지질이라는 지질이 언급이 됩니다 스핑고지질 구조는 이와 같이 자, 1번, 2번, 3번. 자, 여기도 1번, 2번, 3번 같이 이렇게 번호를 붙였다면 이와 같은 스피고 지질은 보시면 CONH. 펩타이드 결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펩타이드 결합. 그리고 여기에는 X, 이렇게 되어 있는 X의 치환기가 뭐 수소가 들어가 있다면 세라미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인산콜린이 결합되어 있는 혹은 인산에탄올 아민이 결합되어 있는 스피고마엘린, 스피고마엘린. 그 다음, 만약에 이 X 자리에 글루코즈, 베타 디글루코즈가 결합되어 있다. 이것이 글루코세레브로사이드라고 이름 부르는 당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잖아, 그렇죠? 당은 당인데 여기에 아, C O N H 펩타이드 결합으로 가지고 있는 자, 이 형태를 띠고 있는 스핑고지질 속에 당이 결합되어 있는 글루코스가 아니면 갈락토스가 결합되어 있는 이런 형태 이름을 글루코세레브로사이드 갈락토세레브로사이드 복합당이 결합되어 있는 강그리오사이드 자 이것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스핑고지질입니다. 자 스핑고시인의 2번탄소의 아미노기에 지방산이 결합되어 있다. 보신 바와 같이. 그리고 스핑고 지질은 그리세롤을 합류하고 있지 않다. 그리세롤을 함류하고 있지 않다. 구조가 다르죠. 그리세롤은 아니죠. 자, CHOH, 여기 알콜기는 하나 있지만은, 자, 2번 탄소에 이와 같이 알코올기가 결합되어 있는 글리세롤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구조가 다릅니다. 자, 구조가 다르다. 기억을 하시고 그다음 강글리오사이드 이제 계속해서 자, 이 방금 보셨는 강글리오사이드. 그다음 당지질 이제 당이 결합돼 있는 지질 그다음 스테로이드. 자, 스테로이드. 자, 스테로이드 구조는 자,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육각고리 하나, 둘, 셋, 오각고리 하나. 그리고 나서 이와 같은 격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물질 우리가 명칭이 자이 물질 다 이름이 별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식물성 스테롤, 뭐 스테로이드 호르몬 구조. 아, 자 우리가 이렇게 좀 많이 보셨는, 자코르티졸코르티졸 코르티졸. 그다음 테스토스테론 성 호르몬. 에라 에스트라 다이올 자 여기에 다이올 얘기는 알콜기를 두개 가지고 있다 해서 다이올 테스토스테론 코르티졸 코르티졸 자그 다음 나오는 것이 아이소프렌과 터핀 구조.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터핀 혹은 테르핀이라고 이름을 부르기도 하는데 이것은 두개 이상의 아이소프렌이 결합되어. 자, 아이소프렌이라는 것이 아이소프렌 혹은 2메틸 1,3다이부타다이엔. 자, 부타다이엔. 자, 이 구조입니다. 보시면은 CH2C의 매칠기가 결합돼 있는데 이중 결합,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자, 이중 단일 이중. 자, 이 구조로 되어 있다. 이걸 우리가 아이소프렌 탄소 수소 생략하면은 탄소 수소 생략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이말이다 이 아이소프렌 단위로서, 자, 이런 물질들이, 이런 물질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시면은, 자, 이 아이소프렌 단위, 자,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리모넨. 자, 리모넨에 여기에 알콜기가 하나 결합되어 있는 멘톨. 우리가 박하 향이, 진한 향이 있죠. 그 멘, 멘톨입니다. 그 다음, 파이톨 뭐 스쿠알렌 많이 들어 보셨죠. 스쿠알렌. 그다음 라스 라노스 라노스테롤 라노스테롤. 자, 라이코펜 들어 보셨을 겁니다. 라이코펜. 자. 이 단위가 전부 이와 같이 터핀 아이소프렌 단위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런 물질들이 우리가 지금 앞으로 자주 볼수 있는 탄소3 0계의 트리토핀, 의스쿠알렌 뭐 라노스테롤 방금 보셨는 자,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얘기하는 지질의 종류이다 자, 이어서 그럼 지질에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지질 역할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고 가자 자, 첫 번째 에너지 저장 기능입니다 자, 당연히 우리가 우리 몸에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로서 호흡계수가 가장 작은 값을 가지고 있는 지방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생체 내에 내에서 지방으로 저장되는 에너지는 주로 지방 세포 내의 중성 지방 형태로 저장됩니다. 그래서 지방 세포는 주로 피하 지방층과 복강 내에 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자, 이래서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방 양은 두세 달 동안 필요한 에너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양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산상으로도 어느 정도 지방을 가지고 있는지 과학적인 자료로서도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생체막의 중요한 구성 성분입니다 생체, 막의 구성성분이 된다. 다시 말해, 지질 중에서도 인지질이나 당지질과 같이 양쪽성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수용액 환경에서 미셀 또는 지질이중층을 형성해서 다시 말해서 지질이중층, 뭐 인지질이중층, 우리 많이 보셨잖아요. 자 친수성 머리 부분은 어디로 수용성 환경에 그 다음 소수성 꼬리 부분은 내부를 향하게 만들어져 있다 인지질 이중층 우리가 많이 보셨을 거예요자 이렇게 이중층을 이루고 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이 생체막 구조 요 부분이 바로 인지질 지질 이중막입니다 이중막입니다 그래서 이막 외부와 내부 사이에 생체막을 구성하고 있고 생체막에는 여러가지 이와 같이 보시면은 당과도 결합되어 있는 당지질도 가지고 있고 당단백질 올리고당사슬 구조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단백질이 이와 같이 내재 단백질이 이렇게 세포 생체막에 이렇게 박혀져 있습니다. 그 다음 코레스테롤도 보세요. 이와 같이 중간에 생체막 속에 박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생체막은 여러가지 물질들로 세포 뇌와 세포 바깥을 구분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막은 그냥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유동 움직입니다 유동적으로 움직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생체막을 통해서 물질이 물질이 들어오고 나가고 자, 이것이 가능해야 됩니다. 자, 보시다시피 지질이 이중 생체막이 이와 같이 움직입니다 측면으로 이렇게도 움직이고 그죠? 그 다음에 횡단면으로도 횡단면으로도 움직이고 이와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 생체막에 우리가 생체막에서 물질의 출입이 있어야 합니다 자, 이 물질 출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걸 설명을 지금 막 구조를 그림으로 한번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자, 물질에서 단순 확산, 단, 단순 확산 물질 이동의 방법으로. 자, 확산이라는, 확산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확산에서도 단순 확산, 촉진 확산,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 다음, 능동수송이라는, 능동수송에서 1차 능동, 2차 능동. 능동수송에서 1차, 2차 능동수송. 자 이게 구분을 한번 해보자 자 능동수송에는 무엇이 필요하다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를 어디에서 이와 같이 atp의 에너지를 공급 받는다든지 에너지가 필요하다 자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는 것은 이와 같이 확산인데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 차이는, 자 촉진 확산은 이와 같이 운반 통로, 운반체가 존재를 합니다. 자 운반체가 존재하는 물질 이동 방법이다. 어데? 확산은 농도 차이에 높은 농도에서 낮은 농도로 자연의 현상으로 물질이 움직입니다. 단순확산 물질이 높은 농도에서 낮은 농도로 물질이 확산되어 이동됩니다. 촉진확산은 단순확산과 비교되는 이와 같이 운반체가 존재하는 도움을 받아서 자 되는 이렇게 물질이 이동된다. 그 다음 이온이 이온이 이동될 수 있는 이온 채널도 존재합니다. 를 자, 확산입니다. 그 다음 능동수송에서는 1차 능동수송은 자, 물질을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오게 움직이기 위해서 바로 1차적으로 에너지를 소비, 소비시키면서 에너지를 이용하면서 물질이 이동되는 경우 그다음 2차능동은 에너지는 소비되어 나오는데 이렇게 동반 수송 어떤 물질과 함께 수송하는 움직여서 운반되는 경우 역수송은 글자 그대로 한 물질이 들어오면은 그 반대편에 물질이 나가는 이런 형태 이걸 2차 능동 수송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른 말로 역수송이라는 용어도 씁니다 자, 막, 막을 막 통해서 물질이 어떻게 이동이 될까 자,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자, 수송체의 역할이 자, 막 단백질이 수송체 역할을 합니다 자, 수송체 역할을 한다는 내용을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단순 확산보다는 촉진 확산이 수송 속도가 빠릅니다. 자, 빠르다. 자, 이걸 설명을 했습니다. 자, 1차, 2차 능동수송 설명되어 있으니까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신호전달 마찬가지 자, 신호전달 기능을 자, 지질은 색, 지질은 생리적 기능을 조절하는 자, 아이코사노이드 탄소수 20개를 가지고 있는 자, 아이코사노이드 또는 스테로이드 호르몬 과 같은 신호 전달 물질의 생성에 전구체로 이용됩니다. 자. 전구체로 그다음 포스파티딜이노시톨, 그다음 스피고신 유도체와 같은 세포 내 신호 전달 과정에 중요한 중간 작용 물질로도 작용이 됩니다. 예로서자 아이코사노이드는 아이코사 그러면은 20개, 탄소 20개를 가지고 있는 지방산입니다. 자이 20개의 지방, 탄소 20개의 지방산이 산화되어 생성되는 물질인데 자 적혈구를 제외하는 모든 세포에서 합성이 됩니다. 자, 합성이 된다. f a h n